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 악성코드 분석 중에서 이 해시값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주, 자료와 그 다음에 악성코드 분석 시작하기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악성코드 분석 책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 책이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한번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침해 사고 분석을 하는 과정의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PC 대상으로 악성 코드들이 많이 배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악성코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악성코드를 이제 ex 파일 보통 이제 뭐 dll 파일 이러한 윈도우즈에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바이너리 파일 실행 바이너리 파일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해시값 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해시값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좀 생략을 할 건데 A라고 하는 문자에 그런 단어가 있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일방향으로 MD5나 SHA-1, SHA-256으로 여러분들 어떤 해시값들을 만들어 냅니다 어, 여러가지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은 뭐 MD5, SHA-256 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시값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어떠한 헥스 기준으로 핵스값이 에요 기준으로 한자라도 바뀐다 그러니까 디지, 디지털 데이터가 한자라도 바뀌면 은 해시값들도 완전히 바뀐다 어, 이 한자라도 바뀌면 은다 바뀝니다 해시값으로 만들어질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한그 사람으로 치면 은뭐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나 유일한 값이다 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MD5 같은 경우나 이렇게 어 약한 그러한 해시값 같은 경우는 중복값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악성코드의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사 값이 a라고 하는 핵사 값과 a라고 하는 해시값이죠. a라고 하는 해시값과 b라고 하는 해시값들이 같으면 얘는 같은 파일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름이 다를지어도 이름이 달지어도 그래서 악성코드 분석에서 이 해시값들을 추출하는 이유들은 악성코드 시표를 위해서 이 해시값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 A라고 하는 해시, 그 해시 값, A라고 하는 해시 값들을 분석을 해서 기존에 분석했던 B라고 하는 거하고 혹시나 같은 것이 있는지 미리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꾸 핵스하고 핵시하고 발음을 섞어서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이 버추얼 박스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p 스튜디오, 어, 우리가 실행 파일 같은 경우는 p 포맷이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의 p 포맷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p 스튜디오인 것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실행 파일들을 올려서 분석을 하다 하면은 이렇게 m d 5 s h a r 1 s h a 2 5 6 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해시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값들이 기존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겠죠. 거의 같죠. 해시 값이 같으면은 그 악성 코드겠죠. 그 악성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이 악성 코드들을 올려서 자동 분석을 해주게 되죠. 일반적인 정적 분석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성 검사를 통해가지고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이제 분석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처음에 어떤 파일이든 처음에 이것들을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시 값이다. 그 해시 값을 가지고 이것들이 파일의 기존에 있던 분석했던 거하고 같은 것인지 분석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안티바이러스 백신이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PC에 그 해시값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실행을 한다거나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분석이 되잖아요 이건 악성코드인 것 같다 라고 분석하는 것들은 이 해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있던 그 해시값 악성코드의 해시값의 데이터베이스가 해시값이 같으면 은 제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자들은 이런 해시값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한자라도 그 안에 있는 해사값 정보가 해시값 정보가 하나라도 뒤쪽에 0을 1로 바꾼다 마지막을 0을 1로 바꾼다고 하면은 nd5 같은 거나 sha1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해시값이 전혀 다른 값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MD5를 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한두 개 정도 뒤쪽에 있는 것들을 바꾸면서 악성 코드를 뿌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바뀌었다고 할지어도 다 탐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또 하기, 하기도 하고 행위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게 돼요. 그첫 번째가 이제 해시값 형태로 또 다시 분석하는 건데 바로 유사성 체크라고 있습니다 그 유사성으로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SSD나 b 그 다음에 인포트 해시값인데 실제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소개했던 그 책을 제가 또 다시 실습을 하면서 뽑아낸 결과들인데 요게 실제 SSD라고 b 하는 유사성 체크하는 거 유사성, 뭐 체크, 해시값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동작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한번 쭉 보면 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 폴더 기준으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분석을 했는데 이쪽 뒤쪽에 보면 은 EX 파일들이 서로 다릅니다. 예, 바, 다르죠. 파일 이름이요. 그러면 이제 해시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근데 해시값이 달라요. 완전 달랐습니다. 해시값이 달라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정말 다른 프로그램이냐 그냥 그렇게 그냥 바로 판단해버리면은 기존에 있던 악성코드를 가지고도 이 지금 현재 요것이 야하고 야하고 분명히 거의 동일한 파일인데 악성코드인데 md5나 sha1으로만 체크해버리면은 악성코드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될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유사성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앞에 쪽에 이게 ssd를 돌린 결과입니다. 이상한 문자들 있죠? 요결과예요 그래서 이게쭉 체크하다 보면은 다 동일합니다. 자 보면은 앞에 쪽에 13, G, E, X 해가지고 대문자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간에 이제 좀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은 X, E가 W 중간에 좀다 살짝 다르죠? 뭔가 다르죠? 한두자 정도 다르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보면 또요 부분도 예 다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두자의 문자만 다르고 나머지들은 거의 유사하죠. 이게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로 따지면 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99, 98 유사성으로 했을 때98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숫자면 은 얘는 거의 동일한 악성 코드다. 일부 뒤에 쪽만 문자를 바꾼다거나 문자만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뭔가 집어넣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한 80, 뭐90그 정도 나올 때도 있는데 그 정도도 거의 이전 거를 좀 살짝 변조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은 뭐냐면 import hash라고 해가지고 imp hash입니다 import예요 앞에가요 import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음, 우리가 p4p 포맷 분석을 할때 여기에 보면은 import 테이블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성코드를 분석을 할때 우리가 악성코드라고 하는 것들도 윈도우즈 API 정보를 가지고 뭐든지 다 이것이 뭔가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윈도우즈에서 지원되지 않는 API를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윈도우즈 악성코드라면요. 리눅스 악성코드라면 리눅스 바이너리 쪽에서 리눅스 C 언어로 뭔가 지원되는 API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랜섬웨어 어떤 악성코드 같은 경우는 본넬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 다 윈도우즈 API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할 것이냐,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죠. EX파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의 함수들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악성코드 행위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것들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쭉 추적을 해가지고, 이것이 유사한가? 그러니까 A라는 파일하고 A라는 EX파일하고 B라는 e x 파일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해시값도 뭔가 좀 많이 달라 다른 것 같아 SSD브로 하더라도 조금 뭔가 살짝 많이 다른 것 같아 유사성이 조금은 좀 애매한 수준이야 이라고 했을 때인포트 해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얘는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임포트 테이블 정보 있는 이런 함수들 API의 그런 유사성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함수 API의 이름과 실행 파일 내 특정 순서들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임포트 해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사성이에요. 유사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다. 이것을 가지고 얘는 기존에 있던 악성 코드하고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방법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PE 포맷 같은 거 보면은 이 세션,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 정보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메모리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이런 정보들의 구조이죠. 예, PE 구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이 부분, 이이 이제 텍스트하고 R데이터, 데이터, 그다음 리소스 정보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MD5라고 이렇게 정보들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해시값들이 또 있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또 판단을 합니다 어떤 건 거의 동일할 수가 있겠죠 A라고 하는 파일과 B라는 파일들을 봤더니 어그 앞에서 봤던 유사성하고 조금 다르지만 은이 m d 5 해시값을 봤더니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어, 해시값들이 거의 똑같다고 라 하면 은 걔도 이제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변조할지는 모르죠. 분석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은 이런 해시값 정보들을 가지고 어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 기초 정적 분석을 가지고 이게 기존에 있던 악성 코드였는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뭐 악성 코드 분석에서는 더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 동적 분석, 그 다음에 뭐 자동화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코드 분석 등등을 가지고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악성 코드 여부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시값에 대해서 해시값의 정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